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여 창조한 자를 오게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니라 아멘 Everyone who is called by my name f o m my created f o r my glory f o m my f o r m and made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자 제가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새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새의 종류가요 1만 4천여 개라고 합니다. 새의 종류가 1만 4천여 개. 물고기 종류는 어떻게 될까? 요 물고기 종류 2만 6천여 개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꽃을 피울 수 있는 식물의 종류가 26만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땅속에 있는 벌레, 곤충들의 숫자가 얼마 될까? 종류만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그 많은 것들을 누가 창조해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저절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속에 모든 것, 토양들이 기름지게 되고 그래서 수목이 자라는 겁니다. 벌레가 하나도 없으면요, 나무나 꽃이 자랐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생각할 때 정말 놀랍습니다 그 많은 그런 아, 생물, 생물을 생물 하나님이 왜 창조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가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어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For g o 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 응? 여러분, 하나님 이 창조하는 어느 가운데에서 사람은요 단연 으뜸입니다. 단연 단어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이세상 살게 하려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정말 내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의 장양이절에보여리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가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바아니다 우야 가서 워크메스 가서 워크메스 하나님의 워크메스 그분의 음. 걸작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요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요? 음.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멋있는 사인 것입니다 여기 사,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하겠느라 하나님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거기 보니까 Proclaim his my praise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서 가장 멋있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피아노가 존재하는 가장 좋은 목적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이 마이크가 소리를 확장해서 사람들에게 잘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씌우신 모든 만물 을 쓰게 되요 그게 존재해야 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목적을 알고 사아가는거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목적 없이 떠드는 방황하는 인생의 것입니다. 배가 함부로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를 가서 살아야 해야, 가야 되는데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떠들여가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고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마 생각이 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 가야 할 목적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멋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모르게 되면 요 떠드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 예수님 모르는 인생들은 떠들인 인생 아무리 그가 이 땅에서 불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뭐 호화롭게 상할지라도아 같이 요 제가 오늘 나 잠깐 얘기했는데요 인도의 그 엉만장자 한 여자분의 고백이 참는하 마음을 아프게 요 그는 엉만장자입니다. 도녀 엄청나게 많았어요 명예도 있습니다. 모든 걸다지이살했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올려 죽게 됐거든요 그때 그가 한마리보다 어요 나는 우리 집은 붕물같이 그렇게 크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병원에 있다 나는 이곳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지만 나는 환자복 하나 입고 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이 더차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휠체어자 있다 은행에 엄청난 돈이 많이 있어저저좀 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 푼도 쓸 수가 없다 그게 인생이 자기의 목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인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십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자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하나님 보내신 애념 도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그 지역에 뭐 세탁소 왔다 그러셔야 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사람들을 숨기게 하는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애전트다 그런 의식을 위하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은 공부가 정말 중요하지 만더 중요한 것은 항상 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서 산다. 나는 하나님을 살겠다 하나님의 롱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개하고 어른을 공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철점을 하나님에 맞추는 그런 삶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장학금 받는 우리 들은 학생들이 제가 두 가지 당부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실을 받으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 자기 아이덴틱지에 대한 큰퓨터스가 없으면요. 사람은 당당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들, 왕자라고 하는 공주라고 하는 다른 그들은요. 당당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당당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녀가으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만을 비교할 수 없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의식을 지구하는 두부가되있는데 하나 창조의식이고 하나는 비교의식입니다 창조의식은 하나님의 시하고 자기를 바라보는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는 천국의 의미 되어있다 여러분 창조의식입니다 창조의식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그 다음에 비교의식은 남과 비교의식으 자기를 보는거예요이 비교의식은 항상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열등감과 우월감을 낳게 합니다 남보다 자기를 자랐으면 나무다 못하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비교식은 항상 자기를 위축시키고, 교만하게 만들고, 창교식은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확신이 담당하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작습니까? 겸손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창교식인 사람들은 겸손하고, 비교식인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럼,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아, 우리는 창조이켜야 돼. 우리는 혈통적으로요.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나 여러분,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왠지 모르게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미국인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은 뭐, 백인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땅에 지는 인 i a n 잖아요 그리고 다 i t a l i 에 n i 국 a l i a n i t a 에서 a n Italian, Italian, Italian, Italian, Italian, Italian, i 는 a l i a n 국 t a l 국 a n Italian, Italian, Italian, t a l 라 l a n t a l l l i a n i t a i t a l 대 a n i 이 땅에 조금 늦게 왔지만 앞으로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어, 정말 주인답게 살아가있는문제이다확실합니다 우리 1세들은 시뿌리언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2세, 3세, 4세 가보세요. 앞으로 정말 이 미국에서 우리 한국인이 훌륭한 인물들이 나아을 거예요. 훌륭한 정치인들, 교수들, 종교인들 빌리그레 어? 뭐, 목사님이나 무자앞 목사님들 어? 또 링크 바 대통령 분명히 하는 것들이 나올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그런 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알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은 컨퓨터에서 확신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살람다 성경이 뭐라고 나와죠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찰의 t h e Lord is a beginning of wisdom and knowledge of t h o l y One is t h e understanding. i n 입니다 n 나 i n g 지 못하면 s u 가 없다는 s t a n d i n g God is understanding. God 이 s understanding. God is 그 n d e r 경선과 여호와를 경의하는 도움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힘을 m i l and the 경선과 the fear of the Lord bring wealth and honor and life. 하나님을 경의하는 것, 경선하는 것, 그것은요, w e a l t 를 가져오고, 언어를 가져오고, life를 가져온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까? 재물이 풍성하고요. 정말 어, 영광이 있고 생명이 풍족하면 좋은 거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때. 그리고 경할 때, 여러분 성경은요. 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만은 하나님이 쉬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이, 이그 사람의 태도를 보게되면겸손하지 교만한지로 교환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닮아서 경선해야 돼요. 빌리퍼 이장으로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 도의 마음이니 그렇다고 울린 아, 표입니다 이 말이 영어성경에는 Your attitude s h o u l d h e said to Christ Jesus 당신의 a t t i 는 예수님의 a t t i 와 같아야 한다 그 예수님의 a t t i t u d 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자기를 놔주신 거 아니겠어요? 죽기까지 불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잖아다 <웃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셔보세요. 하나님이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경수는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지 않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생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저는 저의 길에서 작은 일 하고 있지만 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동작에도 결코 작은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분노히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시 목적대로 가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이 볼 때에게 아 기쁘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에내 마음이 기쁘다. 다우시면서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에서 가이 장학금 세일식에 앞서 저희들 감사 찬양의 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신 복이 얼마나 큰지요 생각할수록 주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는름을 깨닫고 항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의 최고인 것을 믿고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